월요병 월요병 주말 순삭 주말 순삭 벌써 월요일이라니 믿을 수 없어 주말 내내 잠만 잤는데 쉰것 같지가 않아 괜찮아 할수 있어 걱정하지마 힘내 화이팅 월요병 한국어 기술로 극복!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좋고 좋고, 좋고 팀.